이렇게 터지는 상처들이 대부분 이렇게 씹혀서 생기는 상처들입니다 지금 실험을 통해서 같은 상처가 나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을 넣어볼게요 으쌰! 으쌰! 으쌰! 이제 다시까지 다 났어 아... 이랬는데 저희가 한번 하자마자 <웃음> <웃음>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제가 아까 예언했죠 그 튜브랑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터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유사한 모양 아니에요 지금 그죠 거의 똑같죠 생긴게 한번 열어서 똑같이 이런 파형형인지 이런 형상인지 볼게요바람에또 안빠지고 있어요 왜 안빠지는지 알아요 여기 씹혀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유진되고 있는 살살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빼서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잘라줬잖아요. 이게 씹혔을때 생기는 파열흔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추구가 터졌을 때 끌고 집까지 걸어오는 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맞는 튜브를 일단 구했고 맞는 튜브를 장착을 잘 했어요 장착을 잘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타이어 레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껴 보거든요 이제낄때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제껴서 생기는 실수 때문에 튜브가 파손이 되는데 그 파손을 가지고 아 이게 튜브가 불량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뭐 99.9% 불량이 아니고 타이어 레버 사용을 잘못하셔서 생기는 튜브 파손의 형상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파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타이어를 쭉 이렇게 꼈죠 타이어를 쫙 꼈어요 끼고 맨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힘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힘으로 안 들어갈 때 타이어 레버를 딱 넣고 딱 넣고 확 제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 제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끼거든요? 근데 이제끼 때, 잘못 제끼면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어 넣었어요. 타이어 넣었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제끼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일게혔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가 강하게 찝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손을 떼서, 빛을 안가 이렇게 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이 딱 찝히면, 요 부분이 찝히면, 림하고, 타이어 레버하고, 튜브가 큰 힘으로 꽉 집히게 돼요. 타이어와 레버와 튜브와 림, 요 사이에 힘을 받아서 꽉 집히면 꼭 이빨이, 뱀 이빨이 꽉문 것처럼 좌우로 망구가 뿅뿅 하고 나게 되거든요. 자, 힘을 꽉 줘볼게요. 이렇게 주면, 자, 보세요. 쭉 보세요. 이렇게 상처 생겼죠? 자, 볼게요. 이렇게 터졌죠? 그죠? 이 튜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자 어디 볼까? 자 요렇게! 자 여기 보시나요? 꼭 뱀이 딱먹은 것처럼 땅땅 두 개가 났어요 이렇게짠짠 요렇게 짠. 꼭노방고 눈처럼 요렇게 튜브가 땅하고 터졌죠. 이게 스네이크 바이트를 만드는 원인이에요. 타이어 레버를 잘못 쓴 상황에서 이 상처가 100%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타이어를 이제 뭐 마사지를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한데 타이어 레버를 쓸때 진짜 막 억지로 억지로 이거 확 잡아 넣고 감아서 돌리지 마시고 최대한 요요 요 끝에 끝에 내 손가락 이 있다 생각하고 요 걸리는 가면서 탁 걸릴 때탁 이렇게 넣으면 딱 들어가요. 와, 너무 쉽다. 그죠 절대로 타이어 레버를 힘껏 꺾어서 튜브를 파손시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